안정적인 표류 생활이 가능해진 막동산. 이제 그들은 스토리 섬을 찾아 나선다. 레프트에도 새 가족을 들이는 구만. 근데 연비 동생 만들어 주고 싶은데, 남자 서터 리머 분들 한번 뒤적뒤적 해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안 돼, 남자여야 돼. 그래야 왜요? 연비가 개를 갈구고, 내가 개를 <웃음> <걔를> 갈구고? <웃음> 사악하다. 연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연비랑 나랑 서로 안 공격하게 되니까 서로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웃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됨? 연비야. 그사람 이제 케빈 형한테 조라나는 <웃음> 거예요. <거였지>? 이것이 <웃음> 다 단계잖아. <웃음> 이... <웃음>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 멤버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D보다 한살 어린 한25 정도면 좋겠고요. 일단 얼굴이 아, 좀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아. 그러면 은나 못놀려. 연병. 어... <웃음> 염병한... <자>, 다시 다시. 엔지. <웃음> NG... 아유 연비가 연병하네. <웃음> 아, 네. 일단. 아 근데 그것 그것 좀 중요하다 병역 다녀오신. 어. <웃음> 우리 또 병역을 보낼 수 없어. <웃음> 나 이제 군대 안 기다려. <웃음> 군대 군대. 우리 진짜 한 7, 8년 기다렸어 제가 군대 이제 기다리기 싫어 군대는 다녀와 아니 뭐야 갑자기 환자분 오신 줄 알았네 흰색 옷을 그냥 아, 환자라니 어머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옷을 좀 바꿔 입어봤어요 아 잘하셨어요 예안 그래도 제가 어. 잘생긴 동생 하나 만들어드리려고요 음 너무 좋아. 어머, 안 좋아, 안 좋아요 어머 말투 봐진 안좋아요 이제 딱이렇 음, 우리 마또이 마토이 뭐 하고 있어? 뭐 해줄까? 벌써부터 말투가 한껏 음용해요밥 먹어야지 마토이? 그지왜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말 끝에 왜 음은 막흰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진짜 리얼 할머니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웃음> 근데 맛도이 맛도이 이제 또 챙겨줘야 하니까. 말투 자체가 변태야. 할머니로 보거 같은데. 맛투 <웃음> <웃음> <만투> 자체가 <웃음> 변태야. 어 음흉해. 변태라니 개빈 형. 어. 바 어디야? 바살만두. 바살구닥싸. 야 이거 바로 비스라비스라 미친놈이 <웃음> 바로 그냥 미친놈이 알 <웃음> 요걸 너무 그냥 시원하게 그냥 12발 다시 12발 여기 다시 12발 이거 저기 연할머니한테 뭉쳐달라 그래 어, 화살은... <웃음> 무슨... <웃음> 아 화살은 무슨 30개까지 뭉쳐줘아 그래? 비소리는 언제 한번 그거 좀 알아봐봐 웃음소리 희한한 사람들 대회 <웃음> 어에난 못나가 난 못비비지 그렇게 하면 비빌거 같은데 그래 자신감 가져 <웃음> 아, 멧돼지 어 잠깐만 빗소라 요것만 들고가 빗소라 요것만 들고가 여기 18발 어, 더 했어 야 연비 죽든 말든 이것만 들고가 그래 그래 죽어라 멧돼지. 그러고. 멧돼지 <웃음> 어 근데 멧돼지가 그냥 멧돼지가 아닌데? 가족 <웃음> 어. 필요해 까족 필요해 가족 필요해 그게 그냥, 그냥 멧돼지가 어. 아니야 아 몰라 빨리 사냥이나 해 아아아아아죽 가죽 아아 가죽! 가죽 아아 가죽! 아아아아이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다고아이씨야 가죽. 어. 잠깐만 근데 양털 아아려면 뭐해야되냐? 그... 아어당기는아를잡아서 그... 아아아아아아아 뭐라는거야? 아아아아 상송한다는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어떡해 <웃음> 칼을 잘라 걔를 개를... 걔를 개를... 개를... 너... 어떡하더라? 걔를 개를... 어떡하면 좋아 개를... 너를 어떡하면 좋니? 개를... 너를 야 이거 새로운 게 그냥? 어, 뭐지 이거? 아, 너를 개를 어떡하면 개를... 좋아, 쟤를? 어 여기 걔 있다 그울 주는 애아 그래? 걔한번 죽여봐 그러면?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와서 아그 그물총? 어어 어. 우리 애로 만든 다음에 가위로 잘라야 돼 근데 그물총은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그물이 포함이 안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그렇 지금 지 그물이 없어 우리가 그물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물총으로 이제 때려 개발판둔 <웃음> <웃음> 어? 그래 맞는 말이긴 해야 그물총 만들긴 했거든? 근데 이게 내구도가 있긴 있거든? 이거 그냥 되는 건가 봐어 그냥, 어, 그냥 되는 거일걸? 내가 그물을 본 적이 없는데? 한양 없음이잖아 이 자식아 <웃음> 그냥 죽여서는 안 나와? 죽여서 안 나와 그럼 일단, 그래 죽여보자 어차피 못 잡는데 가질 수 없다면 죽여봐. 죽여버리겠어! 찔러 여기 있어, 여기 얘뛰어댕기네 어, 얘 도망간다 근데 연비야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왜 이렇게 가파르냐? 거기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돼 아, 오케이 근데 얘들아 점점 연비의 목소리가 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웃음> 아난 약간 좀 취한 거 같아, 살짝 아 이게 아니라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아, 아내 <웃음>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예새새돌 던진다 그 걔는 화살로 걔는 화살로 죽여줘야지 걔는 근데, 근데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틀어야 돼? 많이 가면 안돼 위로 올라가는 거 왜? 찔렀다. 어디까지 올라간 겨? 아니 지금 새 잡고 있는데 우리 셋이? 저있다 저있다 저있다 저있다 저있있다말 돼지게 안데 이씨 아니 우리 여기 모여있다니까 네가와 잡으라 그래서 아니 이거 이거 죽이냐고 그래서 아니 같이 죽여 있다가 새 잡고 있다니까 우리 어 저있다 어? 지금.. 좋은데? 좋았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롱샷! 바로 딴데 가서 줘버려? 바로 딴데 가서 줍네? 온다 온다 온다 어 피했다 오케이 돌 만약... 빠진 거아니야돌 빠졌다 아니 아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아닌가? 또 죽으러 간다 또 죽으러 간다 어? 저기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아래, 아래, 아래 바로 아래 나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위에 올라가 있을게 아, 아.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 안 보여. 있다, 온다. 어아 확인하기. 돌, 돌. 아나 있어, 나 있어, 돌었음, 돌었음, 돌었음. 좋아. 벌써 검사? 독수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에이, 새굴러 간다, 새굴. 러 간다, 새굴러 가유. 가유. 어디야? 어, 네, 여기 있다, 제, 제, 제.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화살부터, 화살부터, 화살부터, 없는 데부터? <웃음>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화살이 있어, 있어. 군데, 군데 군데 있어. 야, 씨, 군데, 생긴 거 봐라, 야 이거 이제 회수! 이제 회수 해볼까? 회수, 회수, 회수. 내가 해볼까? 어어 그려 어. 그려 그려 그려 뭐야 와, 감마. 이거 해버렸네 뒤덜밖에 안 나와? 어어 야이그 그 모자 나왔는데 그 모자 왜 땅에 어 써봐 어 그게 다요 와뭐 이렇게 빨로 아여기있네 여기 이게 빨로 야얘왜 이래 얘, 왜, 얘 움직이는 거왜 이래 뭐야 엄청 빨로 무빙, 무빙이 왜 이래 그래도 내가 빠른 거 상처까지 내놨는데 야얘 그냥 움직임이 그냥 범상치가 안나 어, 오케이 됐다 죽구먼 아그 많은게 나오네 어, 뭐나왔 쟤는 죽이는게 아니라는 교훈 그러면은 이거 위에서 연비가 파밍 다 하고 상어 믿기 해가지고 출발준비나 하더라고 이거 밑에도 안겠잖아 우리 아 이거 상어가 뜯었네 지금 보니까 음. 어 그 내가 봤을 때는 새가 많이 뜯었을 거예요. 혹시 중형 작물관이나 대형 작물관 한번 봐봐. 없으면 그냥 아주 그냥 아니요 잘 살아 있어. 중형 작물 몇개 남았어? 바나나애플, 수박 다 있어. 다 있어? 감자도 다 있어. 황부는 어. 하지 말어. 그래요. 화내봤자 <웃음> 뭐, 뭐, 뭐 되는 게 없어. 맞아 맞아. 화내봤자 주름만 생기지. 그래. 내가 주름이 없는 게다 이게 그 동안으로 사는 게다그 비법이 있는 거야. 마. 맞아 맞아. 그래? 화를 안 내서 그래. 오안 화... 내? 내가 아이, 언제 보자. 니네한테 화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 화안 나? 화안 나? 그 욕은 한적 있잖아. 진짜? 욕을 내가 언제 했어? 어, 욕은 참... 나 들은 거 같은데? 별로. 농담도 참 잘해. 저기 예전에 어일못 한다고. 야, 그만두고 싶냐? 씨X봐! <웃음> <했잖아. 웃음> 내가 언제 그랬어? 참, 아 말이 참 심해. 아, 아, 아 예,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나? 그럼 내가 언제 그런 그말 못해? 시벨로마디. 아이 그런 아, 말 못해,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그, 말? 뭐시벨롬이뭐 어디 나라 말로는 되게 좋은 말이래야. 그래, 그 브랑스, 불어로 브랑스. 불어로 그 미남이라는 말이지. 시벨롬, 시벨롬. 그래 투디, 투디 시벨롬, 불어로 <웃음> 꽃미남이래요. 뭐 꽃미남이래. 아주 이야. 그냥 시벨몬이네? <웃음> 아 그.. 그건 억양이 방금 너무 정확했어 <웃음> 잠깐만 나한테 한 말이야? 아니 아니 그니까 모두에게 한 말이지 모두 이제 꽃미남이라고 시벨몬이야? 마프로 인데 꽃미남이라고 시벨럼 <웃음> 너무 너무 좀 심했어? 그러면은 불어로 시벨몬이 꽃미남이면 꽃미녀는? 시벨년? <웃음> <웃음>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이 참. 이거 1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아이 참. 아이람 비슷해 가지고 뭐 그런 너무하네. 너무해. 뭐 위에 해 놨어. 아, 어, 우리 1년 <웃음> 아니라고 했잖요. 아니, 곰미녀라고 곰미녀. 봄미냐가 본미냐, 본미냐.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게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이잖아. 우리들끼리 약속을 하면 또 그게 의미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나도 그냥 왜 굳이 <웃음> 왜 굳이 그런 약속을 해? <웃음> 왜 굳이 그런 약속을 하냐고. 저기 무슨 왜? 나 반짝반짝 꼬리는 게 보이는데 120방이야? 저기 레이드 한번 봐 볼래? 아무것도 아, 없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아, 상 120방이야? 어, 저건 어? 저기 섬또 있다. 근데 저섬왜 이렇게 민둥 섬이야? 어 그러게? 어뭐 <웃음> 아무것도 없다? 뭐가? 우리 터었던 섬 아니로? 예 우리가 저렇게 무슨 토목 공사를 했냐 뭘 산을 밀진 않았잖냐 우리. 그랬을 수도 있지. <웃음> 누가 또물 쳐먹고 물안 넣었냐? 이거 자꾸 이러면 물 그냥 다 그냥 어, 다 빼버리는 수가 있어. 아 우리 또연 사장님 또 너무 뿔났다 또 주름 생길라. 물 이건 우리 왔던 섬 같은디? 진짜? 그요 그러면은 산이네 이거 기분 타셔.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그냥 바람에 흐름을 맡겨 봐. 이거 아니 바람의 흐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레이더 잡아 놨잖여 레이더로 가야지. 알아. 그게 여기요. 이게 여기. 레이더 켜 봐. 저 411은 아까 그큰섬 아니야? 아니요. 초록은 저건 아니에요. 파란 거저게 아니야? 어, 저 왼쪽에 노 초록색 저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파란 거로 아 가지. 파란 거. 이거 지금 못 간다 우리 엔진 없어서 왜? 아니 아, 왜 지금... 벌써 그렇게 되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우리 저, 우리 이게 지금 고정됐어 지금 야뭐 나온 게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럼 어떡해 회로기판이랑 뭐 만들어 봐 한번? 어떻게? 엔진을? 엔진 뭐 만들어야지 뭐. 근데 엔진이 만든다고 해서 이게 연료가 넣어지나? 엔진에 수동으로 넣어졌었나? 어어 아 그래? 이런 아 이게 뭔, 뭔 일이야 호상새호상새가뭐 <웃음> <호쌍새가> 그거였더라? <웃음> <웃음> <웃음> <뭐라고? 호쌍새. 웃음> 갑자기 왜 가지지?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지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덕분에 움직이네. 아 그런 거야? 호쌍새라고 욕했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여허허지허허허허허저허허허허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허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지허허허허 <웃음> 어, 저게 그거야 깍... 파란거야 아 저게? 어 어떻게 해? 왜냐면은... 그냥 뭐 오늘 어떻게 뭐 흘러가봐 아니면 엔진 해야될거 같아 근데 우리 흐르는 방향에서 계속 쓰레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원래 무슨 코드 입력하고 그랬던거 같은데 어? 야 잠깐만 노트 펴봐 그러면 노트 어떻게 펴지? M T야 <웃음> 야 바루나 3964래 바루나 3964 3964? 응얘얘 음. 끊인다 맞아 3964 입력해서 가자 그러면 깨끼르빈 에? 그릇 더 만들어줘 빅스비야? 아, <웃음> 최사장 깨끼르빈. 너무 예민하대 아아 아, 네, 예민했나? 아잘 예민했어 애슈 아. 아오 아, 아, 오른쪽에 아, 왜, 왜, 뜨네 왜, 왜. 오른쪽 아 오른쪽에 떠? 그러면 그거좀 하고 있어봐 나 이거 다 만들면 돼? 만들 수 있는 거? 어다 만들면 돼. 어 열두 개 우와 바비큐 대박 그거는 더 많이 차는 것이요 그냥 또 후라당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 참뭐 내가 무슨 호쌍된 줄 알아 어! 저기 나온다! 바로 보여! 바로 보여! 아니! 노저 노저 노저 노저 노저 아니 노져.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는 방향이야 그냥 두면 돼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막 흐름이 빠르다? 이 게임은? 아. 아니지! 온이가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너무 잘해진 거지 <웃음> 맞지 맞지 이걸로 자존감을 올려버려? 우리 레프트 또 이게 어? 프로게이머들 아니요 라고 하긴 근데 진짜 고인물분들은 좀 그럴 것 같다 뭐야. 그러니까 좀 실례야. 음. 그래 말조심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웃음> 말 조심. 그래 말 조심 좀 해. <웃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단 내려주 단. 저기 딱 이어봐 이쁘게. 아 시벨. <웃음> 어 근데 이거 무슨 이렇게 알집이 있냐? 알집은 압축 프로그램 이름이고. <웃음> 요즘은 알집도 잘안 들어. 아이고 아프라. 어 여기 진짜 알집 있는데 이거. 새집이지 이게 어떻게 알집이요 <웃음> 알도 살다녀 그럼 알집이지 알이 사는겨? 알이 어, 먼저야, 알... 달걀이 먼저야 <웃음> 아, 아 둘다 알이구나 <웃음> 야! <웃음> 쥐새끼 있다! 쥐새난 어, 여기 칠. 처음 와보는 거 같냐? 안 처음 와봐 <웃음> <웃음> 들어오는 걸 처음 와봐 안 처음 와본다고 <웃음> 들어오는 걸 처음 와보는 거 같다니까? 그러니까 오번적은 있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 그거 사람들이. 청년 치매 <웃음> 니들이 했잖여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나는 그래. 집을 지킨 거 같다고 아, 야. 알았어. 아니 야 아니 면은 이번에도 집 지킬려? 근데 이거 뭔가 또 건너뛰어진 거 같다 순서가 어? 여기 여기 거긴데? 엔딩 그러니까 이거 엔딩 엔딩이 아니라 왜그 어, 엄청 큰 상어 잡는 거기 아니냐? 맞아 근데 이거 못 잡아 야 나무 창으로 어떻게 잡아? 그아 거. 이거 창으로 잡는 거 아니다 맞다 이거 기믹으로 잡는 거다 그지? 맞아 응. 나 엄청 큰 상어를 잡아본 적이 없어. 어 맞아 맞아. 그때 연비 없었어. 어, 나 없었어. 노트 선택. 언년이지. 야, 여기 어, 초후반 보고 왔어. 언년이요, 진짜로. 아무튼 니는 없었어. 언년이랑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가씨는 아니에요. 헷갈림 또 어때요? 언년이랑 지금 그래. 나 다른 여자랑 떼먹 떼먹 타시오. 맞아. 어쩔 거예요? 어쩔 것이요, 뭐. 이혼이라도 어, 할게요. 어쩔 거예요? 머리는 한번 줘 박아야 될거 같은데. <웃음> 아나 여기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네 아 여기 오. 복잡해 여기 복잡해 어. 농이 지킬게 아니, 와 데리러 왔어 그래 한번 와봐야지 맞아. 이거 엔딩 봐야지 이게 엔딩이 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밌다고 이게 위에 올라오는게 응. 데리러 왔잖아요 오. 어 잠깐 뭐 나오냐? 어 잠깐 네트? 네트? 네트? 네트? 어 트램넷? 잠깐만 트램넷? 어 잠깐만 어어후릿그을 뭐야 이거 아이씨 후릿그물 아, 벌레 잡는거 벌레 잡는거 벌 잡는 거잖아, 이거. 어. 아, 그거 필요해? 어, 그거, 어벌 잡아야 필요해. 돼, 우리. 아, 그래, 그래, 돼요. 벌 잡아야 돼, 그래, 필요해. 그래. 물탱크도 나오긴 했어? 했어, 물탱크. 물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티타늄인 고도 집에 있는데, 이거. 어. 근데 원래 우리 크루즈부터 갔어야 되는데 크루즈로 건너뛰어버렸네? 희한하네, 진짜로. 그니까. 아, 이걸... 여기, 여기 문 있다. 아, 여, 형, 형. 어. 아유, 투리아, 나를 버려라. 아니요, 빨리 올라와. <웃음> 이거 내려가서 크레인 열쇠 구해야 돼. 아, 어디서 네, 구하더라, 그거? 건너편 거기였나 건너편 건물 와 아, 바다 속도 막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옛날 기억에 아 우리 이거 짚라인도 없네 어? 아 이거 진짜 물 속에 잠겨 있다 맞다 그치 그래 이거 빌딩 안에 구조물이 있었잖아 아 미쳐버려 뭐 이런 거 가져왔어 그런 그러니까. 빌딩 빌딩 안에 옆 빌딩 짚라인도 없잖아 우리 옆 빌딩으로 우리가 가볼게 그러면 아 근데 잠깐만 짚라인 도구 짚라인 도구 만들 수 있어 집에 가면 아 잠깐만 플라스틱 네 개만 줘봐 하나 나와 일단 넣다 이거 하나 음 일단 비소리부터 내려보내고 거의 조사하고 싹다응응응 음, 음, 음. 갑시다같이 포크레인 떨구고 오는거였어 맞네 아, 네. 그러면 열쇠는 그냥 물속에서 찾아야겠네 지금 어쩔수 없이 어저 안에 들어가서 뭐 찾아야지 뭐아 이거 나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 이거 좀 찾아볼까? 뭐있나? 나 이거 헤드라이트 만들어줄까? 그러실리 이거 훌륭한 수명을 가진 배터리 이거 있는데 이거 티타늄인 곳이 우리한테 있거든?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여덟 개나 있거든? 이거 만들어버릴까 그냥? 이게 저 해파리한테 가면 감전당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면 저 해파리를 다딴 데로 유인시킬 수가 있었어 이걸 키는 거였나? 어저불 키는 거였어 아 스포트라이트 부품 얻어야 돼 스포트라이트 부품 맞아 음. 이거 건물에 어디 구멍이 있을 거거든? 글로 들어가서 아이템 파밍할 수 있는 거다 파밍해야 돼 근데 일정 수준 아래로 갈 필요는 없음 그렇게 막 멀리 있진 않아 이런데 있었던 거 같은데? 이래, 그래 이런 쥐 빨간 쥐 이런 거써 있는 곳아 여기가 나오는 곳이었던 거 같다 마도로드 열쇠 맞아 음음 음. 아따매 이거 길 그때도 빡셌는데 그러니까 말이요 어. 어 저기 쥐 있다 쥐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발견되는 게 없어 상어 왔다 이런 젠장! 우리 다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아 상어 두 마리야. 상어 하오. 한 마리, 두 마리 상어 두 마리와 눈이 맞았어요. 저는 여러분 일단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날이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웃음> 내 생각에는 우리가 공략법 이거 찾아갖고 와야 돼요. 이거 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안 그럼 제가 전멸각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방금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일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뭐야 불 왜? 켜졌는데 어? 방금 불이 켜졌어 불이 왜 켜졌지 방금 불이 켜져도 해파리가 비켜는데 어떻게 누워 있지 어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연비 나물 바뀐데 어어 <웃음> 어? 잠깐만 어, 진짜 방금 켜졌어 불이 왜 켜진 거야 잠깐만 진짜 켜졌어 어 진짜로 어어 어? 진짜 켜졌다 잠깐만 나 들어가볼게. 어, 어, 왜못 들어가? 아, 왜못 들어가! 야, 이거, 죽었어요.